너도 어려워. 쌤 어려워만 어봐 원래 힌트 좀게 생겼는데? 어? 와! 나또 어려워. 근데 진짜 제 잘한다. 나 지금 말도 그냥 없는... 진짜 잘한다. 이거 이거 너무 잘 그랬어. 이거. 이거 가운데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이거 가운데 이거. 힌트 줄게. 글. 아. 알것 같아. 아니야 비슷해. 리까지도 맞았자, 맞았어. 글리, 피 롤. 글리세로? 어, 그렇지, 글리세로. 글리세로. 글리세로 하면 좀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아?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 나지 않아? 느낌이. 그런 느낌이잖아, 원래 지방이라는 게. 네. 그래서 그래, 그래서. 이름도 약간 네. 그런 느낌. 여기 이거 세 개는 뭘까? 힌트 줄게 이것도 삐삐산 삐삐라고 아니다 대게 웃기다 삐삐산 어... 아너 알거야 알아 이거 내가 알려주면 되게 아쉬울텐데 이거 이거 산이야 힌트가 여기 제목에 다 있어